네 여러분들 갱신입니다 오늘은 바로 코 가이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약간 몸을 비틀고 있네요 이거 진짜 처음 봅니다 처음 봐 이름이 육상플라나리아 육상플라나리아 라는 별명도 있지만은 또 진짜 이름이 코이가이빌이잖아요 약간 혀 꼬이네 <웃음> 네, 이름이 왜 그런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, 일본에 있는 코가이비녀랑이 머리 모양 반달모양이잖아요 코가이비녀도딱 그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일본에 코가이비녀와 닮았다고 해서 코가이빌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근데 다른 건 전혀 안 닮았네요 징그러고 네, 그리고 별명은 육상플라나리아인 이유는 진짜 느낌이 플라나리아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얘도 몸의 3분의 2가 잘려도 다시 재생된다고 합니다. 와. 근데 만지기는 싫네요. 입이 없대요. 입 대신에 인두라는 배에 달려있는 끈적한 점액으로 먹이를 녹여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. 어, 뭐야 징글 징글 아콩물 같아 이거 점액은 네 요게 인도에서 뿜어져 나온 점액 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코우 가이빌 소개해 봤는데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설정 딸랑 짤랑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아 마무리는 역시 코우 가이빌